와 이거 입고 하는 거예요? 이거 <웃음> 뭐야 이거? 나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써야 이거... 돼요? 네. 작다. 아 씨. 아픈데. 이거 하겠습니다. <웃음> Let's go. <웃음> 엄마, 엄마야. 엄마해 아빠야. 아야아그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빠아야 아빠야. 아빠야. 아야아야아 아빠야. 아빠 아빠야. 아빠야. 아빠 발톱씻을까요지야 굿. 펭귄? 이게 더 끌리지 않습니까? 야, 이건 못 참지. 뭐 할래, 사연이 야. 사장이너 꺼야 또, 아빠야. 오. 아빠, 오빠 뭐야? 활에 묻지 말고. 카마치는 거야. 말투가 너무 똑같은데요? 응, 일로 와. 오케이. 나들었어 <웃음> <웃음> 아, 창피하네. 나는 준비됐어. 제가 응. 이거 할게. 나 이거 할게. 그래. 과감하게 해야 돼. 다시, 다시. <웃음> 형,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음. 응. 아, 이거 집중해야 되는데. 돼, 돼. <웃음> 예. 저 배운 거는 저현이 형딸 만큼 컸을 때 수상했거든요. 정국 음. 미술대회 대사. 음. 6살 얼마 느껴 보는 창작의 고통 저요? 저는 엄청 아, 그 침이 없으시네요? 아이게 맞나? 맞아 맞아 그게 맞아 굉장히 순조로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사생대회 나갔고 초등학교 때 아마 풍경을 그리, 그리지 않았나 기억이 잘안 나네. 좀 물감 잘했습니다. 오! 저는 그냥 색연필 어, 키링이 나은 것 같아요. 저, 너무 더 아. 덥네. <웃음> 음. 저는 맞아. 유니폼 패치 한번 그려보려고 오호~ 퇴근, 이뭐 어, 야광은 그리려고요. 어, 형 너무 는거그니야리는거 아니야? 뿌리만는거아여야여리치는거 아니야? 뿌아니었죠여 안 팔릴 것 같아요. 시작가가 얼마죠? 그럼 한 600, 700원 정도? 어때요? 어때가운데 어때. 어때? 크게, 크게, 크게, 크게 그린다 했잖아요. 진짜 너무 큰일 났습니다. 오늘 쉬, 쉽지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지우개 없어요? 저 원래 밑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저도 미술학원 출신이라... <웃음> 진짜요? <웃음> 전학교때요. 상 많이 탔어요. 정현이 어. 형이 그림을 잘 그리지 요잘 어, 그릴 ]구나. 것 같아요. 잘 그린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 진짜? 네. 빠르다 되게 좋은데? <웃음> 오, 잘 그리는데? 언제 끝나니? 끝났어요? 설마? 어 하나 끝 잠깐 해더 네. 그릴 거한 개로 승부 온다 <웃음> 네? 몰라 이상황이좀 웃기다 저현이 형 1등 하지 않을까요? 저현이 형 1등 할것 같고. 가 2등은 제가 할것 같습니다. 꼴등은 현준이가 할것 같은데요? 저잘 그렸던데. 아, 맞으셔요? 음. 그러면 현준이가 2등이에요. 이거요? 열쇠고리 네, 저는 제가 그린 거면 은살것 같아요. 아, 이거 이렇게 캐릭터 만든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얼굴이 그냥 비듯이 구출로 나오면 어떻게 이게. 저는 이제 마무리하려고요 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요? 이제 치러 고자오굿 일정 만점이 몇점 정도 돼요 그림이요? 네 <웃음> 그림에 점수가 있을까요? 그거 뭐야, 아빠? 나잘 꾸렸는데 응? 나잘그렸는데 괜찮은데? 봐 괜찮은 거 알아 성으 괜찮죠. 15만 80점? 무이냐그 클릭을 했어요죠 응? 저처럼. 우무이 어렵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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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웃음> 키 140에 90도 <웃음> 두 타를 모두 켜면 아빠 뭐야? 아빠야? 인생이야 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라온이랑 그리고 승완 선배 300 세이브랑 그냥 간단한 것만 그렸습니다 예. 블레오 패밀리 블레오 한번 그려봤습니다 블레오 페밀리니까 블레오만 했어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그림이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되게 어렵고 그래도 생각보다 잘 그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나야. 던지는 거랑 수비하는 거랑 같이 하고 있는 거 트니트니, 맞네. 거기야? 대상 받을만 하네요. 노력. 아, 뭔가 부족해요. 안에 정리 다 했어, 이거? 옷이 없어. 보자, 보자, 보자. 안 했네. 강해진 블레우입니다 사실, 맨날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옷을 벗으면은. 이렇게 되는 키 140에 190kg 3대 5천 불려입니다. <웃음> 덕분에 오랜만에 그림도 그리고 <웃음> 재밌었습니다. 어뭐 오랜만에 다시 그림을 그려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너 블라인드 투표해주세요. 아니지. 남자 not a p 재 v e 는 t 로할게 not a poverty. I'm not a problem. I'm not a problem. I'm not 잘했 r o b l e m I'm not a problem. I'm n o 이 a problem. I'm not 1번지딱 딱 누구라도 딱 어린애가 그린 것 같잖아. 어린이들의 어, 그래. 상상력이 풍부하다. 자랑을 해야 하나. 우리 하이가 얼마 전에 전시회 갔다고 나서 자기가 그림을 그렸다. 가 하이는 진짜, 그냥 사랑해. 이아 간다. 반갑습니다. 반게 제일. 다 여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기다려. 2번이요. 일단 2번이랑 4번. 둘요번한번 4번. 어멋있몸렇게 내고 싶어번스테이번에요번 아, 멋있다. 4번 다 4번. 4번이. 이게 진짜 느낌데2번 기 okay, 오케이. Okay, 이번 okay. 이거 오 okay.